이게 그 사람 길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그 사람 꼬춘 거야. 어 그럼 내 꼬춘 요만하겠네미 <웃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유진. 저는 준홍입니다자 여자는 일 하지 못하는 남자의 비밀. 고추?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나요? 음.. 꼬추 긁기. 미친. <웃음> 저는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뭐죠? 남자는 겨울이 되면 숨는다. 숨는다고요? 네. 안 돼. 요즘 이런 게 너무 많아서 저도 이제 좀잘 알아요. 그럼 혹시 남자들 물구나무 산 상태로 오줌 싸는 거 아시나요? 물구나무요? 그건 처음 들어보는데? 그거 처음 들어요? 더 유명한데? 물구나무 아. 말 그건 알았어요. 이마 기대는 데 있다고. 아 기대는 게 있는 게 아니고? 아나이 정도밖에 안 되나? <웃음> 아니야 영수야 너는 더 먹을 수 있어. 그래서 혼자 다짐을 하는 시간이 좀 있죠. 아는 아. 여기 뭐 이렇게 쿠션이라도 하나 있는 줄 알았어. 아그렇잖아요 <웃음> 근데 나 이거 봐도 모르겠어요. 게임에 관련된 거리나? 한번 봐볼까요? 네. 자, 불편한 걸음걸이. 이게 뭘까요? 이렇게 걷다가 갑자기 삼족보행을 하는 걸까요? 뭐 이게 뭐죠? 아, 이해했어. 뭐예요? 불편한 걸음걸이가 뭐지? 이게 아, 진짜 몰라요? <웃음> 저희가 봤어요. 아, 아 이해를... 저희가 단번에 알겠는데요? 왜, 당신 팔자 걸음 많이 해서 그런가요? 바이크 많이 타가지고? 어, 이거 몰라요? 아, 이하여서네 이거. 하여자네, 이거. 진짜 모르겠어요. 왜지? 없는 거 아니.. 야 아니 내, 어... 내가 없단 말이야! 여러분들! 왜하지 마세요! 나 걷다가 어. 파이어 에그가 어. 걸거치는 거야. 걸거친다고? 속옷이 조금 불편하게 있다든지 아니면 속옷 내부에 있는 우리의 어떤 소중한 친구가 좀 불편하다든지 이럴 때 이제 슬쩍, <웃음> 슬쩍 스텝을 옆으로 밟은 다음에 걸어갈 때가 있거든요. 사실 이거 몇개더 있어야 돼요. 사실 왜냐면 어. 일단 주머니에 손을 이렇게 콕 넣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저 지금 잡았거든요? 뭘요? 아니 그.. 아, 아 그.. 그, 그, <웃음> 그 잡은 게 아니라 여기 그, 다가 그, 그, 그, <웃음> 이렇게 돼. 포인트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그래서 이 걸음걸이는 틀렸습니다. 아 그래서 공감을 못하셨던 거군요? 네, 이거는 그냥 방귀낀 거잖아요. 아. 어 이건 진짜 모르겠구나. 어, 진짜 몰랐어. 나 진짜 살면서 이거 처음 알았어. 아, 앉아 있을 때도 가능해요. 앉아 있을 때도 살짝 이렇게 <웃음> 요 그럼 방귀낀거 아니야? 아니에요? <웃음> 아니에요. 이거는 남성들은 분 거의 공감이 0일것 같은데? 이거 불편한 적한 번도 없다? 그분은 이거 많이 불편할수록 이제 자신있다? 그럴 수 있죠 아 저는 사실 상체에 비해서 네. 하체가 조금 있는 편이에요 에, 에 맞아요 축구하니까 에, 추... 그.. 자주 낍니다 <웃음> <웃음> 잠깐! 저는 이거 공감? 저는 한 요정도 있어요 <웃음> 저는 이건 연중 행사입니다. 새로운 기종의 휴대전화가 나올 때마다 아. 이번 스마트폰은 어떻게 좀 크게 나왔나? 작게 나왔나? 이렇게 네. 해보는 거죠. 이거 솔직히 남자라면 다 할걸요? 어, 아, 그래요? 영둥이는 무조건 <웃음> 아 그러면 혹시 이남성분들은 대체적으로 네. 본인의 그 알고 계시나요? 저는 80% 이상은 알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네. 나였어도 궁금할 것 같은데. 맞아. 나한테 있으면 난 재봤을 때. 음. <웃음> 불기와 길이를 같이 측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어떻게 알아요, 그런 거? 아뭐 그런 거다 전례 전례 잔아들들어가지고 저도 공감심. <웃음> <웃음> 아, 나 이제 휴지심 못볼것 같아. 어?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 <웃음> 그러면 남자들은 본인의 사이즈를 측정하려고 이제 키워서 측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아요. <웃음> 오히려 남자들의 사이즈는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잘한다는 얘기예요. 가아 왜냐면 남자들끼리는 서로 체대치를볼 일이 없어. 여성분들은 대부분 체대치밖에안 보잖아요. <웃음> 남자들끼리 샤워하는 공간이 좀 많이 있어봤겠 때문에 네, 그렇죠, 간혹 가다가 이제 엄청 추운 겨울날 이제 따뜻한 물로 샤워할 때 간혹 가다가 이제 남자들이 이제 뿜트를 버릴 때 아... <웃음> <웃음> <웃음> 진짜 아무, 놓고 싶다고 너무 잘가네요 그리고 그런 썰도 있잖아요 이렇게 오므려보면 그게 그 사람 불기다 아, 이렇게 하면? 중지도 한 마디가 있잖아요 응, 응. 이거를 띄고 이렇게 엄지를 다시 늘리면 이게 그 사람 길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은그 사람 꽂춘 거야. 어 그럼 내 꽁춘 이만하잖아 <웃음> 미친. <웃음> 카인. 아이 하냐고. 아. 독일 전 감독이죠. 그러니까 이 감독님이 코딱지도 컸다가 막 입에 살짝. 그걸로 되게 유명한 감독이야. 얼굴 잘생겼는데 비해서 <웃음> 막코 갔다가 입 갔다가 입 갔다가. 그러면 얼굴 잘생긴 양정우는 코카인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나요? 아, 내려놔. 내려놔? 어, 다 내려놔. 이게 예, 저는 계절별로 좀다르릅 돼요. <웃음> 코카인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계절은 겨울입니다. 이제 좀 추워지잖아요. 많은 분들이 <웃음> 공감하실 거예요. 따뜻한 전기 장판에 한쪽에는 달달한 귤이 있고 한쪽에는 달달한 코카인이 있습니다. <웃음> 아, 상상되잖아요. 아, 내려놓으라고 하셔가지고. 아 나는 이거 하나 심리를 모르겠어. 하는 심리? 지금 내 몸에 땀 냄새가 나나? 맡아보죠 이렇게. 약간 이런 느낌 아닐까? 여자들은 이런 거안 하니까 진짜 이해가 안 돼. 아 그래? 요 여자 들은 이런 거안 해요? 여자들도 이렇게 맡아주고 풀진 않잖아. 그런 느낌인데? <웃음> 아니 안 한다고 이 하는 근데... 사람도 있지 않을까? 아허수것 같은데? <웃음> 야무 튼다 있는데 없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웃음> 제가 희생해서 말하겠습니다. 90점으로 가겠습니다. <웃음> 내 소중히의 청결 상태를 확인하는 거야. 아무 형이안 난다. 오히려 향기롭다. 그러면은 나는 청결해. 근데 살짝 뭔가 난다. 어. 그러면 이제 어 샤워해야겠다. <웃음> 제 아, 되게 궁금한 게 좋은 향이 나요? 정말 추악의 냄새는 아니에요. 아! 이 냄새가 나면안 맞겠죠. 아, 그렇죠. 근데 살짝... 아, 이렇게 그 있어요. 강아지 꼬숭내랑 비슷한데? 요아 비슷하죠, 비슷하죠. 뭔가 에? 어, 이러다가 어. 아, 또 맞고 싶어, 이러면서 어. 막 하, 하는... 또 맞고 싶은 게 핵심이야. 그래서 꼬카인이군요. 아, 아, 아, 아. 근데 꼬카인 영상들 보면 <웃음> 되게 평화로워 보이는데? 난 그래서 이게 살짝 또 안정감을 느끼는 냄새인가, 남자들에게. 아, 아, 아, 아. 다른 남성들은 모르겠는데 나는 아니야. 다섯 가지 유연. 어? 이게 뭐지? 이게 뭐야? 이게 남자만 뭐? 이해하는? 나 남자 아닌가보나? 네? 이게 뭐예요? 손가락이 있으다 다르거든요. 이 선은 뭐예요? 뭐지? 어? 난 이건 진짜 모르겠어. 하아! 이거 같은건 그냥 블러 처리를 하는 거죠. 이건 진짜 모르겠고 이건 이제 중요 부위만 이렇게 대충 가리는 거야. 근데 다 가리진 않아. 아, 이는 이제 딱말 그대로 모자이크. 어. 어, 이거는 빛인데 보통 이거는 만화에서 많이 써요. 아, 아본거 같아 만화에서. 약지 아시는 분 댓글 남겨주면 안 되나? 그러니까. 안 되겠지? 그러니까. 안 되나? 영둥이가 알려나? 어, 이건 몰랐어요. 이거 넘어가죠? 넘어갑시다. 네. 이해가 안 가. 응. 쩍벌. 어? 남자들이 쩍굴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도 좀 많이 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편해서잖아. 인체공학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유가 뭔데요? 자리를 차지하려고 해요. 아니 약간 준호 씨의 그 달걀들은 부피가 굉장히 크신가 봐요. 아까도 막 걸을 때 거슬린다고 그러고. 앉을 때도 거슬린다고 그 맞아요. 봐요. 좀 말을 안듣는 편이긴 한데. <웃음> <웃음> 무릎 붙이고 있는 게좀 불편하긴 해. 어... 이거는 무조건 힘을 주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건 여자들도 똑같지 않나? 아예 붙이지는 음, 못하면 주먹 3개 정도 들어갈 정도의 음. 넓이. 일단 벌어는 진다. 다리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정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런 게좀 많이 약해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벌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불안 하고 있어? 쩍벌이요딱딱이 정도. 쩍벌은 음. 사실 너무 좀 미관상으로도 그렇고 옆 사람들한테도 그렇고 약간 좀 피해를 맞아. 끼친다 라는 인식이 있어가지고. 맞아. 여름에 남성들이 가끔씩 쩍벌하고 있는데 반바지면 은 안에 속옷들이 가끔씩 보여요. 와우! 조금 민망할 때가 있어. 조심해야겠네요 여러분들. 저도 조심하겠습니다. 참깐 남성들 꼼설때 다리 벌리고 써요저 지금 딱이 정도예요. 허? 여자는 다리 꼬부도살수 있지 않나? 진짜? 다리를 버릴수가에 없어 요 왜냐면 밑으로 내보내야 돼 밑으로 내려야 돼 아, 밑으로 내려야죠 그럼 손을 눌러요? 잡거나 누르거나 뭐어 새로운 사실 알았어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여자분들이 이렇게 모아서 는 거지 네에에 남자의 고통 진짜 졸라 아프다는데? 이거는 공감을 안할 수가 없는데? 이거는 심장 무조건 넘어갑니다. 내가 그러니까 러시아 월드컵인데 아마 이 공을 찬 선수가 토니 크로스 선수일 거예요. 킥이 엄청 좋은 선수로 유명해요. 근데 그킥에 맞은 거예요. 사람들이 댓글에 이제 이형 누나다. 막 이랬어. 었요 <웃음> 이런 것도 있다면서요? 이렇게만 해도 막뭐 저기가 살짝 아린 것 같고 막 이런 거? 그러면 더 아프다? 그러면 그냥 살짝 이렇게 맞아도 아파요. 어 진짜 아파요. 딱 맞았다. 응. 안 아파. 안 아픈데 그냥 먼저 시간을 갖는 거야. <웃음> 아. 그럼 이제 점점 와. 스멀스멀 봐. 스멀, 와. 아, 왔다. 아, 그렇게... <웃음> 아 이거 여기도 막 쳐주던데? 어! 이거 왜 치는 거야? 이게 바로 남자만 아는 편안해지는. <웃음> 여기가 너무 아프니까 다른 데라도 아프게 해서 좀 잊게 하려고 하는. <웃음> 진짜 몰라서 그런데 네. 어떤 식으로 아파요? 뭐랄까, 이 지구가 반쪽으로 쪼그라낼 것 같은 느낌 단순히 뭐 꼬집는 따가운 게 아니라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느낌? 시공간이 쪼그라드는 느낌? 네, 네, 네. 어, 그거. 아 근데 여성분들한테 제가 공감할 수 있을 고통을 알려드릴 수 있는 게 눈알 맞으면 아프잖아요 아 근데 아 눈알보다 한 100배는 아프다는 느낌? 치과에서 신경치료만 해도 저 죽을 것 같잖아요 어 근데 신경 아픈 느낌이랑 달라요 어 그래요? 멍든데 세게 맞는 느낌? 어네백배아 아 제가 얘기하니까 갑자기 또 아프네 아 괜찮니? 어우 잠깐만. <웃음> <웃음> 여자분들도 이, 이거에 머금갈만한 고통이 있는지 한좀 얘기해주시면 안 돼요? 궁금해요. 아니 <웃음> 난 이게 생각보다 더 아플 것 같긴 해. 이게? 응. 어. 우는약 먹으면 바로 괜찮아지 우리도 뭐 1분 지나면 괜찮아지네 지퍼의 위험성. 딥포가... <웃음> 아 아파. 야 누가 이러고 찝혔는데 사진을 찍어. 아니면 또저 사실 이거 경험은 없어가지고. 왜? 항상 조심하겠다말 어렸을 때오줌 싸고 그냥 쥐익 올리다가 찝혀 버리니다어 근데 속옷이 조긋이 있잖아요. 속옷이랑 같이 찝히는 경우가 좀 있죠. 아 동시에? 모르겠다 근데 노 팬티가 있나? 저는 그 학교 시로 수영을 했었어요. 에, 에. 근데 깜빡하고 그걸 안 챙겨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노 팬티로 가야죠. 그때 막 셔틀버스 막 기다려 양정은 빨리 나와 되는데. 아네 알겠습니다. 그걸 딱 했는데 찝혔어요. YKK이요. 어? YKK? 진짜 아픕니다. 피도 남들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이 아픔을 공감합니다. 어디가 찝히는 거야 그럼? 두 가지일 것 같아요. 기둥이 찝히거나 아니면 털! 아. 어어 어. 이거 근데 여성분들도 위험해, 이거는. 살짝 비슷한 느낌으로 여성분들 이제 생리대가 속옷이랑 붙이는 테이프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생리대가 보통 이렇게 접혀있는 걸 펴서 쓰다 보니까 불안정하게 붙였을 때 이렇게 접힌 채로 입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아. 완전 아프죠. 여자는 이해하지 못하는 남자의 비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땠나요? 저는 약간 셀프 사이즈 측정 때 조금 많은 걸 알아가지 않았나 아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이제 이두랑 저랑 이런 얘기해어 얼추 좀 자연스럽네요 그러네? 제가 볼 때는 이제 가장 좀더 공감할 만한 게 남성분들 가끔 엄지손가락 쪽 보면 휴지 조각이 붙어있을 때가 있어요 왠지는 여러분들이 댓글에 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 남자들의 비밀은 우리가 지키고 올하가겠습니다 <웃음> 아쉽다. 뭔가 너무 그 쪽에 관련된 것밖에 없었던 것 같아. 음, 그렇긴 해요. <웃음> 여자는 꽃으로도 때리지 않는다. 아. 남자는 꽃으로 때리지 않는다. 요거를 <웃음> 명심해서. 아, 알겠습니다. 미도 제꼽에 여자는 이해하지 못하는 남자의 비밀 알아보기. 대 성공!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여러분! 예, 성공! 야 이거 끝! 영상에서 깠더라, 나? 야, 나 이거 유지아 너랑 하고 싶었어. 유진아 못 하더라, 이러 거. 야너왜 이렇게 잘 쳐? 야, 진짜 어이가 없어. <웃음> 같이 가.